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전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영상은 엑스박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헤일로 프랜차이즈의 2020년 신작 데모플레이 영상입니다 헤일로 시리즈가 없었으면 지금의 엑스박스도 없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헤일로라는 세 글자가 엑스박스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무시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반대의 의미로 엑스박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 죠. 당장 2020년 4분기에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런칭과 함께 출시될 진영의 메인 타이틀이 2020년에 출시될 게임이라곤 도저히 믿기 힘든 그래픽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자신있게 쇼케이스의 첫번째를 장식한 게임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텍스처들은 물론 총기의 텍스처, 음영, 광원효과들이 확연하게 떨어져 보여 찰흙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총이 격발될 때 생기는 총기에 반사되는 광원효과들은 전작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밋밋함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이펙트들과 레벨 디자인들도 전작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당히 부족해보였습니다. 전작인 헤일로 5 가디언즈가 무려 5년 전에 출시한 게임인걸 감안해보면 품질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플레이스테이션4의 최신작인 고스 오브 스시마나 전 헤일로의 개발사 번지의 데스티니랑 비교를 해보아도 그래픽을 떠나서 어딘가 좀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시되는 구간이 바로 맵 렌더링 부분인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중반은 렌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자연스럽게 도중 도중 산이나 나무 돌 안개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팝인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박스 시리즈 x 는 플레이스테이션5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일로 인피니티의 데모 시연 영상을 본 엑스박스의 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선 마케팅을 위해 성능을 뻥튀기 시켜놓은 후 나중에 출시를 할때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걸 감안해보면 이번 헤일로의 발표는 그야말로 축제가 아닌 장례식장을 연상케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게임 품질 상태를 압축한 이짤 하나는 쇼케이스 이후 많은 팬들이 조리돌림을 하고 패러디를 생산해낼 만큼 헤일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해외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헤일로 프랜차이즈는 한국에서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해외에선 어마무시한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태초에 엑스박스가 출시한 2001년 콘솔과 함께 처음 등장한 헤일로는 당시 수준으로 엄청난 그래픽을 자랑하였으며 마이너 장르였던 fps를 콘솔에 적합하게 이식시킨 작품이죠 이 헤일로와 더불어 콜 오브 듀티의 연이은 성공으로 인해 fps가 콘솔 최고의 장르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헤일로가 콘솔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마무시하였습니다 헤일로가 없었으면 지금의 엑스박스도 없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이죠 여론이 이렇게 되자 관계자측은 사실 이 영상은 6개월전의 초기 빌드 버전이다 최종 버전은 훨씬 나아진 그래픽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해명하 였습니다 또한 해당 데모 버전은 실제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구동시킨 것이 아닌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비슷한 성능의 pc에서 캡처를 했다고 밝혔죠 거기에 레이트레이싱을 4k 60프레임 으로 구동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등 계속된 언플로 여론 달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 었습니다 하지만 IT테크 분석집단인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내린 분석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게임을 60프레임으로 구현하는데 4K는 너무 과장된 수준이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과 같은 차세대 조명 기술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4K를 포기하고 동적 해상도를 사용하거나 144p로 낮춰 광원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게임들이 공개되었지만 이번 엑스박스 쇼케이스의 발표는 장례식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렇다 할 수준의 발표가 없었습니다. 엑스박스가 독점 노선을 버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노선을 바꿔 사용자 수 자체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번 발표에서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로 인피니티는 물론이며 헬블레이드 2, 스토커 2, 테이블 등총 22종의 게임을 공개하였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분 총괄인 필스펜서는 쇼케이스 일주일 전부터 우리는 엑스박스 시리즈X로 업그레이드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박스의 주요 타이틀들은 엑스박스 시리즈X 뿐만 아니라 엑스박스1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 라고 발언을 남겼는데 정작 공개된 쇼케이스에서 몇몇 주요 타이틀들은 엑스박스 시리즈X와 윈도우10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죠 그러나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엑스박스 1 지원이 표기되어 있었지만 영상 속에서는 엑스박스 1이 빠져 있는 걸본 코타쿠 직원은 의문을 남긴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자사 게임이 엑스박스 1으로도 출시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다 라는 애매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땐엑스박스원을 지원 플랫폼에서 삭제시키는 등총 책임자가 한 발언을 뒤집어 엎는 행보도 보였죠. 엑스박스는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빠르게 기기를 공개하였으며 실물 기기를 제공해 직접 분해하고 구동시키는 영상도 올리는 등 기술적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플레이스테이션5는 컨트롤러만 공개하였을 뿐 계속해서 성능이나 모델링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기술 발표를 통해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5는 엑스박스 시리즈X에 비하면 확실하게 스펙면에서 밀리는 사양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엑스박스 시리즈X에게 긍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은 쇼케이스에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라체 클랭크 데모 버전을 통해 그토록 강조하는 ssd의 성능을 잘 보여주었고 대부분의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5로 구동시키면서 차세대 콘솔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 엑스박스 컨퍼런스는 본인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임 패스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하였지만 포르자는 게임 플레이도 아닌 엔진 데모 구현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쳤고 헬로 인피니티와 크로스파이어 X 등 몇몇 게임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x 가 아닌 PC로 캡처한 버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12일 데이터 및 분석 전문 회사 엠페어 어날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엑스박스의 성능이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에 많은 투자를 한점 엑스박스의 킬링 타이틀인 헤일로 프랜차이즈가 준비된 점 플레이스테이션5와 거의 동일한 제품 가격이 형성될 점을 언급하면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2024년까지 약 37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엑스박스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덕에 막말로 엑스박스는 그냥 무난한 게임플레이 몇 개만 공개를 해도 충분히 여론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었죠 그렇지만 이렇다 할 타이틀의 부재 콘솔의 기술적인 장점조차 부각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서참한 데모시험까지 공개하면서 완전히 실패한 쇼케이스가 되어버렸 습니다 뭐 전문가들이야 다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뭐몇 프루프루프네 CPU 클럭이 몇이 더 높네 공정은 어떤 시기네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냐죠 바로 전세대인 엑스박스원과 플레이스테이션4의 대결만 봐도 플레이스테이션4는 연속된 독점작의 성공으로 2020년 기준 1억 1040만대라는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달성한 데에 반해 엑스박스원은 연이은 독점작들의 실패로 5천만대 판매량에 그쳤습니다. 물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두 기기만을 놓고 보았을 땐 누가 봐도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의 압승이었죠. 아예 독점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닌텐도 또한 2017년에 공개한 닌텐도 스위치를 5,500만 대나 판매한 것처럼 8세대 게임기들의 핵심 전력은 독점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게임의 개발비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개발사들이 콘솔의 판매량 만으론 개발비를 충당하기 힘들어져 하나둘씩 pc버전으로 재출시를 하는 등 9세대 콘솔 시장은 전세대보다 독점작이 가진 힘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대 핵심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게이밍은 구글 스테디아부터 시작해서 지포스 나우, 프로젝트 엑스 클라우드 등 많은 거대 기업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니가 클라우드 게이밍을 위해 라이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미래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이런 흐름에 힘을 입어 독점 노선을 사실상 거의 포기하고 자사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엑스 클라우드와 엑스박스 라이브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하나의 게임기라기보단 여러 게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트박스의 개념으로 접근한 셈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성능을 마련해도 즐길 거리가 없다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그 좋다고 홍보한 성능과 환경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였고 하나 남은 즐길 거리조차 시대를 역행한 수준을 보였죠. 덕분에 다시 플레이스테이션5로 여론이 돌아간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어서 빨리 이 똥을 치우기 위해 기술이든 환경이든 성능이든 뭐라도 공개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이고 스펙이야 이렇다 저렇다 텍스트로 번지르르하게 써놓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겐 한번 보여주는게 훨씬 임팩트가 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엑스박스 시리즈 x 플레이스테이션5 모두 스펙과 디자인 컨텐츠까지 다 공개하여 이제 남은건 전면전뿐인두 진영 과연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전작의 패배를 이겨내고 차세대 기술들과 성능을 이용하여 콘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플레이스테이션5가 콘솔을 점령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능력과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한 엑스박스 시리즈X 이번에도 강력한 독점작을 선보이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노선을 보여준 플레이스테이션5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